안녕하세요. 오늘은 초보찜사로 인사하는 에너지언입니다. 저희 아이들도 인사시켜드릴게요. 아 인사해, 인사해. 안녕하세요, 은비. 금비도 인사해야지. 안녕하세요, 허금비입니다. 네 제가 이제 금비, 은비랑 함께 생활한 지 지난 7월부터 같이 생활했으니까 3개월 되었어요 그 사이에 정말 많은 변화들이 생, 생겼어요 뭐 집뿐만 아니라 제 삶도 정말 많이 변화가 생겼는데 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 주말에 중성화 수술을 했어요 어, 중성화 수술 하고 있어서 이렇게 네카를 하고 있는데 원래 쿠션 네카를 라 샀거든요 근데 병원에서 혹시 모르니까 3, 4일 정도는 저 플라스틱 네카를 라 하고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어, 저거 볼 때마다 마음이 찢어져요 얼마나 불편할까 제가 요즘에 진짜 아이 키우는 부모님들의 마음을 체험 중에 있습니다 음. 어 이왕 저랑 같이 살기로 한거 제가 진짜 간절 간절히바은 거는 뭐 말썽 피워야 돼. 피울 수 있지. 어 근데 정말 건강하게 오래오래 함께 살고 싶은 마음이 정말 간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 보니까 아이들 영양제도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무래도 초보 집사다 보니까 뭘 선택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제가 우선 먹고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 같이 먹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영양제를 잘 챙겨먹는 성격은 아닌데 그래도 요즘에 유산균은 정말 잘 챙겨 먹거든요 와, 제가 진짜 소화도 안 되고 가스도 많이 차, 차, 차는 성격이라 체질이랑 유산균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유산균과 물 한컵 을 꼬박꼬박 마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먹는 즐거움과 잘 사는 즐거움 이게 진짜 행복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은 제가 지금 잘 먹이고 있다고 저는 자부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잘잘장 건강을 위해서 아이들의 유산균도 오늘 한번 같이 보여드릴까 합니다. 짜잔 바로 이거예요. 아이들의 유산균 오복 누리의 누리추 제가 오븐을 가봤더니 다양한 형태로 유산균이 있더라고요. 우선은 이렇게 짜먹을 수 있는 유산균이 있고요. 그다음에 파우더, 가루 형태의 유산균, 그다음에 큐브 모양의 유산균이 있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이렇게 아이들이 간식으로 추를 먹다 보니까 이렇게 짜먹는 형태가 가장 쉽게 거부감 없이 먹을 수있어이 오븐의 누리치는 총 6가지 맛이에요. 우선 얘는 참치 맛이고요. 그다음 에얘 같은 경우는 닭가슴살 맛. 이건 오리참치맛, 대구맛, 연어맛, 칠면조 닭가슴살맛 이렇게 총 6가지로 나눌 수습니다 이렇게 색깔에 따라서 복합단백질과 단일단백질로 나눌 수 있어요 여기 세개는 단일단백질이고요 여기 세개는 복합단백질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여러가지 단백질이 들어가 있으니까 좀 진한거고 단일단백질이 들어가 있으니까 좀 연한거 이렇게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모든 반려견, 반려문 보호자님들께서는요, 저와 같은 심정일 것 같아요. 정말 아이들에게 정말 정말 정말 좋은 것만 들고 싶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오봉누리 누리츄에 대해서 공부한 거를 여러분께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우선, 기존 유산균 제품 같은 경우에는요, 물과 유산균 분말을 사용하셨다고 하는데 그것도 물 엄청 많이 어, 물 50% 그다음 유산균 분말 1% 조금만 들어가 있다고 해요. 하지만 이오보늘리 같은 거에는요 물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고요 미생물질, 유익균이 50%나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이들한테 장 건강에 더욱더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기존 유산균 제품 같은 경우에는 화학적 식품 첨가물을 사용하고 그다음에 기호성 기준, 아이들이 잘 먹는 거 위주에만 발합됐다고 하는데 이오보늘리 같은 경우에는요 천연 향균 물질을 함유해서요 악성 유해균을 즉시 억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 그러니까 점점 더 믿음이 가요. 그리고 이 오목누리 누리추 같은 경우에는요. 세 가지가 없어요. 무색수, 무향유무방부제 거기다가 미세분쇄 고정으로 서요 미세 분쇄 공정으로 더욱더 부드러운 제형에서 아이들이 먹는 김에도 걸리지 않고 꿀떡꿀떡 잘먹고싶어서 너무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증받은 국내 제조 시설에서만들어서요 엄청 엄청 위생적이라고 해요 어, 그러다 보니 마음이 한겨 한겨 놓이는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요 어, 고양이도 먹을 수 있지만 강아지도 다 먹을 수 있고요 3개월 지나서는 전력적다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이 지금 3월생 4월생이거든요 6개월을 지났기 때문에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생아만 벗어나면 은유산균을 챙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진짜 잘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싸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만큼 이장 건강을 어, 어릴 때부터 지켜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 네 여러분 어, 아무리 좋은 제품도요 급여량을 지키지 않는다면 아이들 탈락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여기 보이시는 급여량을 꼭 지키셔야 돼요. 어. 어, 보통 보니까, 여기 보니까, 5kg 미만은요, 반만 주라고 나와 있거든요. 네, 저희 금비가 2.5kg 이고요. 은비가 2.8kg 이에요. 그래서 저도 아이들이 너무너무 잘 먹지만, 반절씩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kg에서 15kg 되는 아이들한테는요, 하나 다 주시면 되고요. 어, 좀큰 아이다. 15kg 이상 되는 아이다. 싶으신 분들은 이두 가지를 주시면, 두 개를 주시면 돼요. 진짜, 하... 정량 지키는 거 너무 너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좋은 제품 주는 것도 너무 너무 중요합니다. 좋은 제품 주는 만큼 조, 정량 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음. 네, 제가 아이들과 생활하는 이제 3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진짜 바라는 게 있다면 사고는 쳐도 돼요. 어머. 말썽 부려도 되는데 정말 건강하게 오래오래 같이 살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좋은 제품 아이들에게 건강이 되는 제품들을 잘 챙겨주셔서 뭐 반려묘, 반려견의 들 건강을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 건강한 것처럼 아이들도 건강해야 돼요 정말 아이들과 건강하게 오래오래 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우 되게 진해진다 음. 그럼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금비랑 은비랑 행복하게 지내겠도록 할게요 종종 쇼츠에 있는 제 우리 아이들 은비금비 영상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제 에너지와 열도 많이 많이 구독해 주시고 이오븐늘이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안녕